안녕하십니까 8월 18일자 해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소매판매는 예상치보다 하이하며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요. 전일에 실적 선방을 보였던 월마트와 홈디포와는 다르게 타겟은 재고정리 할인으로 인해 마진이 악화되면서 2분기 순익이 작년보다 90% 급감해 추심이 악화됐습니다. 연준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긴축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며 일정 시점 에는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혀 낙폭은 소폭 제한이 됐네요. 유가는 미국 주간 원유 재고량 감소 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7월 fmc 의사록은 기존과는 조금 다른 매파적인 느낌에서 한발 물러 선 느낌입니다. 그만큼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도 9월 금리 인상은 자이언트 스텝에서 한발 물러서 빅스텝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부분은 연준이나 증시에도 다소 부담이 될수 있겠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베스 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39%, 매도 61%로 매도 우 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48%, 매도 52%로 매도 우 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80%, 매도 20%로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시는 연착륙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장단기 국채금을 역전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3100포인트와 141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82달러와 92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40달러에서 182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주시하시되 원유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하락했지만 저점이 높아진 모습은 여전히 경계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께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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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취하 선물 김억수 였습니다. I hope you win today. Goodbye.